자, 하이구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 영상 하나만 보면 7대제 장비가 싹다 정리되는 그런 마법과 같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형 영상 보면서 여러 대캐 보고 있어요 혹시 그 장비 정리 영상 한번 올려줄 수 있나요 부탁드릴게요 어, 사실 어쩌면 우리 좀 고인물들은 뭐 장비가 너무 당연해 가지고 생각을 안할수 있는데 장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영별 추천 장비 총정리입니다 어, 먼저 장비의 세트의 종류 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뭐, 우리가 제일 뭐 많이 쓰는 게 생철, 맹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죠? 국민 세트죠, 생철, 맹철. 생철은 생명력 20%에 방어력 20%를 챙기겠다. 생명력 4세트, 철벽 2세트.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런 느낌이다 이 말이죠 어, 철벽이 뭐 어느 파츠든 상관없다 이거죠 철벽 2 파츠만 맞추면 방어력 20%를 챙길 수 있고 생명력을 4 파츠 맞추면 생명력 20%를 챙길 수가 있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자 어떤 테스트가 또 있습니까 맹회라는 세트가 있죠 공격력 20%에 치명피해2 20 0를 챙기겠다 왜 말이거든요 04 세트에 회심 2세트 하면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 암멜이 맹회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 밑에 철철철 밑으로는 조금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이세 개의 세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세 개의 세트를 설명해 보면 생철은 뭐가 좋습니까? 뭐 일단 맷집이 제일 좋겠지 맷집이 좋으면서 생철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투급 최강이다 투급이 제일 높게 빠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일 사랑받는 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맹철은 뭡니까? 공격적인 세트죠 근데 공격력, 방어력 둘다 챙기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맹철이랑 맹회를 비교해 보고 싶은데 맹회가 극 딜러 자 맹철은 딜러 이렇게 보겠습니다 투급은 누가 높게 빠질까요 맹철이 더 높게 빠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더운 에스카노르 형님 같은 경우는 맹철을 입습니다 근데 암메일은 제가 맹회를 줬어요 투급이 좀더 빠지더라도 더 딜를 뽑고 싶을 때는 맹회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치명이 잘 터지는 친구일 경우 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또 어떤 세트가 있습니까 철철철 있죠 자 이런 애가 있습니다 그죠 다르미엘 철철철은 방어가 3세트라서 방어력 60%를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탱커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비주류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냥 생철이 훨씬 좋아요 그 다음 회회회라는 세트도 있었죠 이건 제가 안 보여드릴게요 뭐 요즘 좀잘안 쓰거든요 회심 2세트를 세 파츠 다 입은 거야 그러면 치명 피해 60% 올라갑니다 PVE에서 극딜 뽑을 때막옛날에막 쓰고 했어요 심심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치명 제왕을 90% 챙기는 건데 심한 2세트를 퇴파츠 다 입는 거지 이런 거는 거의 안 합니다만 은 엘마가 아주 집념의 발렌티가 심심심을 씁니다 뭐 집념의 발렌티 잘안 쓰시죠? 어쨌든 그런데 개성에 보면 은 자신의 치명저항의 절반만큼 관통률치피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세팅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세트도 있구나 생각만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생흡도 있죠 생명력 20% 챙기고 흡혈률 15% 챙기는 생사세트의 흡 2세트입니다 누가 씁니까? 발렌 메라가 쓰죠 엘마가 흡혈률이 높아야 아군들의 기본 능력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굉장히 예외적인 세트라는 거. 세트는 결국 이 세계에서 얘기가 끝난다. 생철, 맹철, 맹회, 오케이. 끝. 자 이제 들어갈게요 영웅별 추천 장비로 들어가겠습니다 멜리입니다 자 멜리 어떤 종류들이 있어요? 멜리가 정말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근데 멜리를 자세히 보면 전부 다 딜러죠 그래서 멜리한테 추천되는 게 뭐가 제일 추천되겠느냐 무난하게는 맹철이 추천되겠죠 투급도 괜찮으면서 공격력도 세니까 근데 우스 행철은 미친 극딜을 보고 싶다 그럼 맹회 그 다음에 생철도 하나 가긴 해놨어요 멜리는 보시다시피 맹회도 있고 맹철도 있고 맹철 하나 더 있고 생철도 있어요 만큼 멜리는 대단한 영웅이기 때문에 다 있는 게 좋습니다. 생철은 언제 씁니까? 원래 딜이 세기 때문에 투급 싸움에서 이기고 싶어서 생철 하기도 합니다. 혹은 인연으로 들어갈 때는 무조건 생철이에요. 인연 들어갈 때는 투급 높은 게 좋겠죠. 그래서 생철로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잠깐! 형이 이 영상을 촬영할 때가 전생술 나오기 전이거든 지금 한번 추가 촬영을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굴이 무릅니다 슬라임을 이렇게 막는 자석 이번에 도발이 생겼어요 일성부터 도발이 생겼어요 그래서 도발 캐릭터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고 성물을 만들면 자기가 피가 깎이는 만큼 자기 또 능력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후반부에서는 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써본 적은 없습니다만 은 생철 느낌이 강하게 나죠 한 가지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 이 두 캐릭터 말입니다 두 캐릭터 다 리무르거든 둘다 어차피 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계정투급 상승을 위해서라도 얘둘다 각인 장비를 끼워 놓으면 좋거든 계정투급 상승에도 기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생철, 맹철 다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마왕 리무르도요 아마 맹철이 더 사랑받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어 그러나 좀 약간 딥하게 이 게임을 아시는 분들 약간 좀 이제 투급 싸움에서 해가지고 그몇천 차이로 후턴 잡혀서, 같은 리무르끼리 막 쓰고 할 때는 후턴 잡히면 내가 먼저 검사를 당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생철을 해서 선턴을 잡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결국 뭡니까? 생철, 맹철, 둘다 만들어라. 아, 리무르는 둘다 만들어라. 이런 느낌이고, 둘다 끼어놔라. 계정 투급을 올려라. 자, 그리고 마왕 리무르는 맹철이 그래도 더 사랑받을 것 같다. 그러나 생철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구그 리무르는 생철이 더 선호될 것 같다.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자, 슈나는 생철입니다. 예 일만은 서포터죠 서포터일수록 우리 팀 투급에 좋은 영향을 줘야 한다 생철 밀림 나무입니다 맹회입니다 밀림 나바가 요번에 이제 상향 버프를 먹고 우리 뭐 생방 보신 분들은 봤을 거야 꽤잘 때리거든. 써... 상당히 잘 때려요. 오, 와, 할 정도로. 이쐐기가 치명피해 두배 증가잖아. 그래가지고 치명이 터지면 엄청 센데. 이 친구 성물을 만들어주면은 필살기 한칸찰 때마다 치확이 막 올라가거든. 치피도 같이. 치확, 치피가 막 올라가서 막 하하하하 <웃음> 치는데 막 피, 치명이 버버버버 터지고 막 이러거든. 그래서 그렇게 터지기 때문에 치명이 잘 터진다. 그럼 뭐다? 맹회다. 어, 회는 치명 데미지 증가니까. 특히나 밀림 나바는 뭐다? 딜러다. 어떻게 보면 약간 극딜러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극딜러 느낌 좀 나거든. 그래서 생칠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맹회가 제일 좋을 걸로 보입니다. 자, 베니마루입니다 맹철이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약점 피해 딜러잖아 엠마가. 그지 방어 관련 깎는 디버프 한번 걸어놓고 거기다가 약점 피해 세배 주어. 빡삭 때리는 느낌이거든. 그리고 자기가 사용한 스킬 횟수당 주피 증가가 또 있고 해가지고 이게 사회재활인데 다 합치면 60%가 올라가거든요. 주피 60%가. 주피 60%에 약점 피해가 터졌다. <웃음> 야, 야, 야, 영상가가 아주 푸짐하구만. 자, 어쨌든 제가 아직 써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요거는. 그래도 맹철이면 무난합니다. 푸지 맹회까지 가야 될까? 치명이 뭐, 지화기 89%면 좀잘 빠졌네.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시죠. 아,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번에 전생스 이 악물었는데 이 악물었다 진짜. 에스카노로 가볼게요. 저는 에스카노르 같은 경우 맹철을 주로 씁니다. 근데 맹회도 좋아요. 그리고 생철도 좋아요. 원래 드리세 시기 때문에 생철 해가지고 투급을 높이는 게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인연들 갈 때는 당연히 생철이고. 자 다음 갑니다. 킹 중요하죠. 각 킹입니다. 극딜러입니다. 그래서. 맹회를 가장 저는 추천드리고 어 맹철도 괜찮겠죠 딜러긴 하니까 어 맷집도 좀 생기려면 맹철 그 다음 생철도 하나 가게 해놨습니다 생철은 인연용으로 쓸때 나태킹 같은 애들이 생철 끼고 인연으로 주로 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3개 다 하죠 얘들은 워낙 중요한 용들이라 그래요 자 고선은 주로 뭐합니까 생철 요거 하나로 넘어갑시다 고선은 주로 어 지가 앞으로 나와서 싸우든 인연으로 들어가든 생철하면 그냥 잊어버려도 됩니다 다이엔 뭡니까? 생철 인연으로 들어가든 페이엔이 앞으로 나와서 싸우든 반 뭡니까? 반뭐 연반도 괜찮겠고 라반도 괜찮겠고, 생철 각인해놓으면 다쓸 수가 있겠죠. 연반도 생, 생명력이 높아야 딜이 잘 나오니까, 맷집도 좋고, 투급도 좋고, 생철이 정말 아름다운 장비다 볼수 있겠습니다. 멀린 뭡니까? 생철입니다. 멀린도 생철 해가지고 그냥 하면 돼요. 그러나, 예외, 예외적으로 꼬멀이 있겠죠. 꼬멀은 극딜러에 들어가죠. 그래서 맹회가 좋습니다. 요정도 하고, 나머지 멀린들은 뭐, 해머루나 코인멀린 많이 쓰죠. 생철. 엘리자베스, 우리 주로 누굽니까? 여엘이죠. 여 예. 뭐, 다른 뭐 접시 엘리자베스도 있고, 뭐, 엘리자베스 많은데, 엘자는 전부 다 생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젤드리스, 뭐 씁니까? 생철 씁니다. 생철. 젤드리스도 딜을 잘 하지만, 주로 이제 서브에 들어있고, 서브에 들어있는 애들이 투급 상승에 중요하죠. 지가 앞으로 나와서 싸울 때보다 안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철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생철 해주면 되겠고, 유드쉘 생철 해줘야 되겠죠? 유드실보다 투급이 낮은 애는 깔본다. 이런 느낌 있고, 마가리우드를 쓰더라도 생철로 해서 투급 상승에 기여를 하고 때리면 되겠습니다 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큐어가 맹철도 있고 생철도 있거든요 그 맹철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실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큐어도 지가 딜을 하기 보다는 투급에 영향을 끼치고 서 있기만 하면 된다 생철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릴리아 뭡니까? 생철입니다 생철. 자, 릴리아도 옛날에 뭐 관통 릴리아 이런 애 당연히 생철이었는데 지금 크리스마스 릴리아가 되게 좋죠 근데 크리스마스 릴리아조차도 딜런데1만 딜러인데도 불구하고 개성에 자기 최대 생명력 10%만큼 추가 피해가 있어서 생명력이 높으면 딜이 더 셉니다 그럴 것 같으면 딜도 챙기고 투급도 챙기고 맷집도 챙기는 생체리가 확실히 좋겠죠 그래서 무조건 생체리입니다 자 사리엘은 뭘까요 치명이 잘 터지는 딜러죠 그래서 맹회가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 인연으로 쓰고 싶다 생철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타르미엘 뭐 쓰면 되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다 했는데 어, 일단 속약 타르는 철철철이 좋습니다 자왜 그렇습니까? 일만은 일단 겁나 단단해야 되죠 아군들이 피해를 자기가 땡겨서 받으니까 그리고 필살기가 뭐니뭐니 뭐니 해도 방어력 630%만큼 딜을 내니까 얘는 무조건 방어력이 최고로 높아야 되겠죠 은총도 마찬가지 방어력의 150%만큼 생명력 회복 개성도 방어력 200%만큼 모두 적군 최생 깎아 놓기 완전 방어력으로 똑칠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일마는 철철철 이런식의 변태스러운 세팅을 한다 자 그런데 근력 탈은 어떻습니까 신탈르는 그런 방어적인 막 변태적인 옵션이 없어요 생철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투급상승 기여하고 인연으로 들어갔을때도 투급상승 에 기여하고 그냥 생철이 좋다 자 큐자크같은 애들 맹회가 좋습니다 아서 뭡니까 당연히 생철이겠죠 아서 뭐 지가 딜 할거야? 찬드라 생철입니다 찬드라 뭐 풀카운터 팍 세지 그래도 탱커로서의 면모가더 중요하다. 그리고 투급 상승에 기여를 해야 한다. 메라스귤라 생철입니다. 왜겠습니까? 투급 상승에 기여를 해. 니가설것 같으면 투급에 한 자리 해라. 임마이저스가 이런 거고 에스트로스 생철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생철이 얼마나 좋은 줄 알겠죠? 이제 거의 뭐다생철이잖아시그르드는 사실만 좀 딜을 좀 해요. 그죠 그래서 저는 맹철을 했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시그르드도 생철해도 됩니다. 뭐 옆에 극딜러가 딜 뽑고 지는 투급 상승에 기여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 데리엘리 뭡니까 딜러죠 저 같은 경우는 템세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맹철 있고 생철도 있고 회회회도 있습니다 옛날에 드리엘리 회회로 딜좀 뽑았거든 맹철 추천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생철도 괜찮습니다 생철로 인연으로 쓸때 생철 괜찮고요 회회회는 뭐옵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 드롤 생철 하시면 되겠고 핸드릭스는 생철하면 되겠죠 저렇게 하여튼 극딜러가 아니면 무조건 생철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발렌티도 생철이 좋습니다 다만 아까 집년발렌티는 심심심 작을 해야 되고요 자그 다음에 단단한 변태 발렌티들 있죠 체력 발렌티 인마 뭐하 놈입니까 자신의 인내율 만큼 모든 적군의 관통률 감소 이것 때문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생철은 생철인데 중간에 이제 목걸이 부옵션을 인내율을 맞춰놓은 거 보입니까 인내율이 높으면 상대 관통률을 깎여가지고 딜이 뭔가 답답해지거든요 그런 어떤 탱커 역할을 한다 어쨌든 생철의 인내작 정도가 있겠습니다 이스틴 마음 되겠습니까 어. <웃음> 벌써 답 알겠지 데스비오스 마음대로 생철 제가 지금 캐릭터 요 정도까지만 뽑아본 거는 등급표에서 적어도 A티어에 는 들어가는 애들만 뽑았어요 나머지 애들은 오다안 해도 될것 같아요 걔들은 각인도 해주지 마요 정도 캐릭터들만 세팅해 줘도 괜찮고요 아까 요거 빠뜨렸어 릴리아에는 생철이 좋지만 관통 릴리아 요즘 잘안 쓰긴 해서 뭐 빠뜨려도 돼 근데 어쨌든 관통 릴리아는 생철은 생철인데 부옵션을 관통작을 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요 릴리아 말이야 관통 릴리아 자신의 관통일 50%만큼 우리 아군들의 관통률 증가하기 때문에 관통 덱이 나왔던 거거든요. 이럴 때는 생철은 생철인데 이 자리, 이 자리, 팔찌, 반지 자리에 관통률로 세팅을 해줬었다. 내가 방금 부옵션 얘기가 순간 나와버려가지고 마지막 부옵션 정리 한번 해보, 해볼게요. 자, 부옵션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세 가지 라인이 있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윗라인, 중간라인, 아래라인. 자, 윗라인 요거 두 개. 중간라인 요거 두 개. 아래라인 요거 두 개야. 자, 윗라인에서는 뭘 챙겨야 돼요? 방금 같이 막 관통률 이런 거는 생각도 하지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야. 전부 다윗나인은 공격력만 생각하세요. 그냥. 물론 예외적인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 그냥 보통은 공격력. 윗나인은 공격력을 챙기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면 생철이라도 다 공격력 맞춰놨잖아. 공격력. 그지? 이렇게 부옵션을 공격력으로 채우려고 노력해야 된다. 중간 라인은 뭐 하면 됩니까? 방어력. 뭐, 아까 중간 라인에 인내작하는 뭐 그런 캐릭터, 그런 예외 빼고는 다 방어력 생각하면 돼, 그냥. 자, 아랫라인은 뭐 생각하면 됩니까? 생명력. 오케이? 봐봐. 중간 라인은 방어력 맞췄지. 아랫라인은 이렇게 생명력을 맞춘다. 요 정도 이해하시면 돼. 진짜 예외적인 애들. 뭐, 여기서 흡혈을 맞춘다. 뭐, 어? 뭐, 아우야! 됐어. 그런 애들도 잘 쓰이지도 않아 예외적인 애들이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비 정리 싹 끝났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웃음> 굿바이